자, 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테슬라 언급을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그 테슬라가 이제 600 정도의 서포트 600 정도의 지지선을 터치를 한 후에 지금 상, 어, 이 삼각형의 상방 브레이크가 을 주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엔트리 타임이다라고 제가 저희 공지방에 멤버분들에게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뭐 695불 정도 그죠? 600불 서포트를 터치를 한 후에 이제 695불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어 저는 이때 딱 이때 이제 만불 정도로 추가로 네 테슬라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14개 정도를 제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695불에 이제 사가지고 보시면은 현재 상황이 762달러.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어요 벌써부터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샀는데 어, 벌써 많이 올라왔죠 자 분석 같은 경우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업트렌드 있고 어, 계속해서 이제 550불 서포트 그 다음에 600불 서포트 600불 600불 서포트 그 다음에 삼각수렴의 상방브레이크아웃 후에 리테스트 그리고 상승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만불이 들어가 있는 로빈우드 어카운트인데자제 이름 써있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 네, 14주 그리고 어, 14.14주 정도 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평단가 같은 경우는 679불. 네, 딱 이제 얼추 네, 제가 딱 공개를 해드렸을 때 타이밍이죠, 그렇죠? 공개를 해드렸을 때. 그래서 평단가 679불로 약 14개 주를 사가지고 벌써 금요일날 산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사가지고 벌써 이제 8%, 토탈 리턴이 벌써 10%죠? 1 2 그래서 혹시 혹시 아직도 나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는 싶고자 이러신 분들은 어, 구매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왜?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단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클리 차트, 먼슬리 차트로 이제 몇 년을 저는 이제 볼거기 때문에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캐티우드 아크 아크의 CEO 테티우드가 이제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년에 37%의 이제 애니월 리턴, 1년 리턴을 이제 보고 있고 1년 수익 그 다음에 2025년이 끝날 때까지 한 3,000불 정도를 어, 프라이스 타겟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 뭐 750불 때예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다? 사고는 쉽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금요일날 사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게 화요일인데 벌써 10%를 했죠.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환거래며 크립토며 이런 것들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서도 보시듯이 주식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제가 평상시 분석하는 대로 분석을 했을 때아 이거는 장기투자를 위한 아주 올바른 엔트리다 별다른 그쵸 마이너스 구간 없이 드로우다운 없이 보시면은 쭉쭉쭉 벌써 아주 멋있게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틀만에 12%나 올라왔네요 그쵸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식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분석을 해서 좋은 엔트리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고 네 어쨌든 테슬라 없으신 분들 꼭 테슬라는 주식을 하신다면은 갖고 계시는 것을 권장해 을 드립니다 2025년까지 3,000불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750불 정도는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자그 다음은 코인입니다 어, 저희 마트클래스 FX, 미국 주식, 그리고 코인방이 또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코인들을 제가 이제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앵커, 그래프,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화까지 제가 이제 권장을 그 저는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사지 않았어요. 한첫불 정도 샀는데 GRT 그래프죠. 오늘만 12%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어, 똑같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지만을 을 대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어, 글로벌 스케일 그리고 1초 어 1초의 거래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도록 제가 이제 리서치를 다 해서 이렇게 코인방에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코인방에서도 아주 좋은 수익이 또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외환거래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인컴 소스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투자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투자만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